박지원이 원장으로 있는 국정원은 최근에 원훈을 바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사실 이 글의 내용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글의 외형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참잘쓴 한글 글씨체인데 그것이 누구의 글씨인가를 알고 나면 제정신을 가진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국정원 원훈의 글씨체는 이른바 신영복의 글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파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비단 국정원 직원들만의 항의 시위가 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데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운명을 가를 숨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글씨체 하나 가지고 뭘이 난리냐 글귀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 글귀도 그 글씨체도 아니고 그 글씨 자체가 신영복의 글씨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원래 글씨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신 또는 사상이 스며서 담기는 법입니다. 만약 그글쓴 사람의 정신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글씨에 그 불운한 사상이 배어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상징물에 쓰여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글씨를 국가기관 어딘가에 현판으로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영복은 196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통일혁명당 일명 통역당의 결성과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통역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서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조직이었는데 신영복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대표적인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신영복이 수감중이던 1975년 북한은 신영복을 북송명단에 포함시켜서 요구했을 정도로 북한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영복은 1988년에 전향서를 쓰고 수감생활 20년 만에 가습방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 8월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상전향을 부인하면서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사실상 자신의 전향을 뒤집는 말을 했습니다. 신영복을 골수김일성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걸은 삶의 족적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수 있는 인물이 바로 그입니다. 이러한 신영복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북한 김여정 앞에서도 말한 그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이런 사람도 기꺼이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이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통탄에 맞지않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쨌거나 전향을 선언하고 여러 저서를 집필하면서 일부 진보, 좌파진영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측면에서 감동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공산주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사실상 전혀 없고 오히려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발을 묶어두려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핵 개발 핵탄두의 소형화핵 운반 수단의 개발 등 남한의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역량을 걸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북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국가 원수로서 문 대통령이 북측 인사들 앞에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신영복이 존경한 김일성과 김일성 사상 이러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김일성주의자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그 사람도 그 자신도 김일성주의자라는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이 유사시 북한 김일성주의자들과 싸우겠다는 의사가 의향이 있겠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설사 신용복의 사상이 좋더라도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북한 정권만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김일성의 목표이자 유후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북한 김일성 주의자들을 잡아들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국정원의 정신적 목표를 새겨놓은 원훈석의 글씨, 그 글씨를 하필이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를 새겨놓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것을 항의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전직 직원들 뿐이겠습니까? 박주원은 국정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업무를 경험적 측면에서도, 체제 면에서도, 체계 면에서도 국정원의 경험 및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경찰에게 이 중요한 업무를 이관한다. 이것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안보차원의 업무는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주업무를 무력화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국정원의 상징 중에 상징인 새 원운을 만들고 그 원운의 서책까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교체해버리다니요. 이것이 실수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무능해서라고 보이십니까?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의도적으로 공중분해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국정원의 상징물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북한의 침략 야욕을 막는다는 방공의욕의 정신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작동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버림으로써 중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비롯한 반대한민국 세력이 활개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지능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 우려의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정원 정신의 말살, 국가보안법의 폐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시작으로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로 대한민국 안보의 명주를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문정권의 임기 안에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매듭지으려는 일련의 수순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신 차리십시오 신영복의 글씨를 간첩을 잡는 것이 최고의 주업무인 국가정보원 원운석에 새겨 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박준원 장이 1942년생이면 79세 80이 다된 나이로 앞으로 수족 움직이면서 살 날이 많아야 5년 그 후에는 골골대면서 살 날이 길어야 5년일 텐데 이제는 명예도 중요시하면서 좋은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연세가 되신 것 아닐까요? 국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후대 이름을 남길 일이 그것뿐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